이게 뭔가요? 소개해 주시죠 쇼핑 여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낭에서 마담란이라는 곳에서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다낭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 성지죠 한... 한시장 한시장에 갔습니다 그곳을 처음 접했을 때 어땠나요? 아무 정보 없이 가셨다네요 저는 알고 있었지만 덥고 사람 많고 습하고 정신없고 좁고 <웃음> 근데 거의 쇼핑하는 사람이 한국인밖에 없지 않았어요? 거의? 응 우리가 산 건데요 근데 이거는 원래 사실 잠옷은 아니죠 원래 이게 잠옷이 아닌데? 난 잠옷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잠옷으로 입으려고 어, 어 잠옷이다 가지고 잠옷으로 사려고 응 했는데 잠옷이 아니라 입고 다니는 거더라고 먼저 우리 승미가 산 옷을 입고 한번 런웨이를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먼저... 하겠습 파인애플입니다. <웃음> 자세히 좀보여주시죠 파인애플 네, 아, 여기가 아픈가? 자, 그럼 네, 아픈가. 이러볼게요. 공개합니다. 3, 2, 1 어때요? 파인애플입니다 여기서 와서 전신 한번 <웃음> 보여주시죠. 주머니도 <웃음> 있어요. 엄청 좋아요. 시원해요? 작용감? 작용합니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입고 다녔구나. 그러네. 엄청 천 음. 아주 그냥. 고무줄도 여러분. 보세요. 고무줄이요? <웃음> <웃음> 고무줄이. 아 <웃음> 프리사이즈네요 완전. 네 완전. 그러면 다음 걸로 파이요 <웃음> 다음 것도 이제 패턴 구경시켜줘야지. 네. 이번에는 똑같은 약간 형식의 바나나예요. 옷인데 패턴이 네,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한번 보고게요오 <웃음> 이것도 이거 예쁘죠? 오 예뻐 난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더 시원한 것같아 바나나 중에 안 익은 바나나가 있을 수 있다! <웃음> <웃음> 와 그... 운동복! 운동복! 이런 거 남자들 그렇네, 그렇네. 다 갖고 싶어 한다고 이거 응, 이거 응, 응, 응, 응. 근데 이거 막 하나에 4, 5만원 하고 막 신상 나온 거 보면 6, 7만원 하잖아 맞아. 절대 못 사거든요 근데 거의 흡사하다 완전히 태까지 <웃음> 태까지 흡사하다 근데 물빠짐이 있을 수 있다 <웃음> 단독빨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트로 한번 입어봐요. 네, 한 번. 번. 아이키. 네, 아이키, 아이키. 이거 아이 아이 보면은 디테일 대박이에요. 어, 자크. 자크가 <웃음>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어, 아, 괜찮네. 네, 네, 네, 네. 오, 됐다, 됐다, 됐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어, 입어보겠습니다. 바지랑? 바지랑? 나시랑. 이 검은색 나시. 네.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오, 와. <웃음> 완전 지금 운동해야겠는데요? 나이키맨. <웃음> 어. 어? 이러다가, 치솟을 어? <웃음> 이러다가 어? 바지 치솟을 겁너내가 바지 치솟을 겁 아니 <웃음> <웃음> 제가 왜 야. 당황했냐면 한번 여기 왼쪽에주머니한번손넣어볼세요 어? 왜 괜찮은데? 이쪽에 넣어보세요. <웃음> 왜? 방은진이 <웃음> <박은> 잘못되었다. <웃음> 주머니가 <웃음> 두 개요. 손이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갈지 자리를 <웃음> 이렇게 해보자. 들어가 이렇게 엄지 엄지 <웃음> 이렇게 들어갈 공간이 있어. 구멍이 이렇게 돼요. 뭉어리 <웃음> 어. <웃음> 뭉어리 주머니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주머니가? <웃음> 이렇게 이렇게 돼 이렇게. <웃음> 다소 박음질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웃음> 하나 둘, 둘. <웃음> 약간 그거예요 남동선한무 <남서>, 게임 이지그 <웃음> 그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뒷주머니는 정상입니다. 어, 뒷... 신축성이 장난이에요. 아 장난 아니야? 어오짝이야 <웃음> 아, 볼, 보름줄알았어 <볼인> <웃음> 아, 졸보 아짜아 아, 괜찮아. 아, 괜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아 괜찮아. 괜아 진짜 아 괜찮아. 어, 네. 어, 어. 놀... 오버... <웃음> 아, 진짜 놀랐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어, 이, 흰색도 괜찮은데? 어, 흰색이 예쁘다, 더 예쁘다. 어. 저거 뭐죠, 근데? 뭐요? 이 소사울은 뭐예요? <웃음> 여기 뭐죠, 이거 버튼이 몇일어는 거야, 여기? <웃음> 이 소사울은 뭐죠? 어깨뽕이 있을 수 있다. <웃음> 어깨뽕이 있을 수 있다. 있다. 어깨 좁으신 분들 추천드립니다. <웃음> 아니, 근데 여기가 있으면 뭐하냐고. <웃음> 괜찮은데?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어, 근데 진짜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응 나는 화이트가 더예쁜것 그러니까, 같아 그러니까 나도 이쁘다 다음 다음 마지막 옷입니다 화이트인데 반팔이에요. 반팔 뻥. 오 이쁘다 괜찮아 괜찮죠 이거 피처 이쁘다 와 요즘 여러분 저 헬스 열심히 한거 아시죠? 오오 어, 어, <웃음> 괜찮나요? 와, 오케이 이쁘다 이거 진짜 예쁜데? 진짜 이건 괜찮다 와, 아 나시보다 이게 훨씬 예쁜 것 같아 화이트가 예쁜 것 같아 검은색을 누구 줘? 싫어요 <웃음> <시라. 웃음> 우리가 한시장에서 163만 동동 동. 163만 동 10개 샀는데 10개 어? 샀어요 아, 그러니까 이 8만 1500원 안에는 선물도 다 포함해서. 어, 맞. 10개 줬네. 11개. 11개. 개 가방까지. 있네. 11개. 가방까지 개 가방까지 해 가지고 81,500원. 괜찮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다소 박음질이 <웃음> 잘못돼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깨 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물 빠짐이 있을, 있을 수 있다. 있다. <웃음> 하지만 싸다. <웃음> <웃음> 안녕 다낭에서의 두번째날 현재 비가 옵니다 베트남은 현재 태풍 영향권에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있는 동안 계속 비가 올것 같아요 맑았던 날씨는 어제로 만족해야겠네요 그래도 비 오는 거야 나름대로 즐겁게 보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와요 태풍 영향권 이어 가지고 바람도 엄청 시원하고 어제는 엄청 더웠는데 지금 완전 에어컨 튼 것처럼 시원해요 원래 베트남의 파란 하늘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그건 못 보게 돼서 좀 아쉬운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일단 그래도 우비는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우비를 한번 구해 보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하이안비치에서 어 체크아웃을 하고 알마니티 호텔로 넘어갈 건데요 알마니티 호텔은 호이안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12시에 픽업 차량이 오기로 돼 있어서 한 10분 뒤면 도착하기 때문에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현재는 계속 비가 오고 있고요 근데 의지의 한국인들은 다 저기서 자세히 보시면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호이안 가서 저는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웃음> 햇빛 너무 일도 없는데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이러서. 네. 네. 그 어제 산 옷으로 <웃음> 무장했어요 여기에 이제 우비를 입고 돌아다닐거예요 맞아요 얼굴은 안탈거 안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체크아웃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웃음> 안녕 땡큐 a n k 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비가 많이 오네요 다음 일정은 일단 호텔에 도착하면 체크인 시간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짐을 맡기고 주변에 가서 밥을 먹고 올겁니다 다음에 체크인 한 다음에 좀 쉬다보면은 마사지가 예약이 돼있어서 마사지를 받고 그 다음에 날씨에 따라 뭐 다르겠지만 아마 거기 수영장을 이용할 것 같아요 비가 오더라도 수영은 가겠다 비 오면 될걸 그리고 오늘은 룸서비스를 좀 이용해 볼 예정이에요 가 맛있다고 하니까. 여기다. 음. 아, 어 맞아요 블루 버틀 있는데 여기 맞아. 잘했다. 텐달러. One n e d ten f i v 네. 어, 어, 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여기 블루, 블루보틀 바에요. 우리가 아는 블루보틀하고는 상관은 없는데. 어때요? 괜찮아? 내가 지 Oh, thank you. Come on. You t some d r i n Lemon soda. Ah, thank you. Enjoy. e t u r n o t n o t p o t Pinot. i n o t i n o t i n o t i n o t i n o t p i o n o o d i n t i n o t i n o t n o n o n o o i t i i n o i t i i n o i t i i n o i t i i n o i t i i n o o i t i i n o 지금은 체크인을 기다리고 있고요 비가 많이 오는데 그래도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웃음> 식당까지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 여기다 여기야 <웃음> 그래도 이 정도면 엄청 없는 거 아니야? 오늘 아 네, 오늘라 고생했어요. 아, 이제 도착했어요. 여기 그냥 한국인 식당이래. 이제 남도 없죠? <웃음> <웃음> <웃음> 여기가 상 <상공인지 몇> <웃음> <웃음> 자 한번 먹어보세요 배승민 너무 맛있게 먹어서 듣고 싶어졌어 일단 새우 돼요 아 먼저 때 그냥 해가지고 밥을 좋아니까 아 비감 발사하나요? <웃음> 끝난다 끝난다 <웃음> 이제 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심해. 안녕하세요 조심해. 네. 네 <웃음> 좋네요 완전.. 이거 맞아놔 겁나 이뻐 이거 될까? 몰라 빠질까? 너무 이쁘다 여기 너무 잘 찾은 듯 우리 어 <웃음> 침대도 우리 또 편하게 잠 잘하고 오오 나와습니다오 오. <웃음> 응. 우. 네가 서안 나. 시경을 보, 아, 야, 야경을 보여드릴게요 야시경 야시장 귀라고 했어. 우리는 수영 끝나고 이제 방에서 샤워하고 육개장 하나 때리고 잠깐 쉬다가 나왔습니다 지금 후이안에서는 가장 맛있다는 반미를 먹으러 반미킹에 왔습니다 지금 믹스랑 치킨이랑 스프라이트 기대해도 돼요? <웃음> 그리고 먹고 나서 올드타운으로 갈 거예요. 아,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승리랑 저랑 3년이에요, 3년. 음... 지금 우리는 올드 타운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오, 예쁜 거 많네. 세작하네, 아 너무 예쁘네. 와 지금 이제 비도 거의 그치고 너무 좋다. 여기 비싸다고 한 이유가 있네 그지 모자도 있네 여기는 그러네 <웃음> 아이스크림 롤? 찬이 얘기한 거 아니? 어? 봐봐 이제 끝났 맛있지? 음료 아주 맛있 약간 상큼하기도 하죠. 누텔라랑 아주 찰떡이네. 찰떡. <웃음>